안녕하세요 와치뷰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세 번째 리뷰인데요 어, 저번 시간까지 카시오 시티즌 시계를 리뷰해서 오늘은 어, 세이코 시계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음,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시계를 사야 돼요 세이코 시계를 나는 사고 싶어 근데 돈이 뭐 많지가 않아요 뭐 많으신 분들은 그랜드 세이코 같은 좋은 시계를 사겠지만 나한테 있는 돈이 뭐 20만 원도 안돼 10만 원대 어떤 세이코 시계를 사야 되는데 어 정장에도 올리고 뭐 캐주얼에도 올리고 그렇다고 뭐 너무 시계가 저렴하다고 스펙이 떨어지지도 않고 음 거기다 뭐 무난무난하게 생긴 어떤 세이코 시계를 사고 싶다 그럼 나는 뭐를 살까 그래서 생각해서 갖고 온게이 모델입니다 시계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예, 박스까지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자, 어, 뜯은 박스를 좀 치우고요. 이 설명서랑 이 방석도 시계방석도 저쪽에서 좀 치우고 시계를 좀 천천히 볼게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 어, SGG713P1 이에요. 어, 713J 버전도 있는데요. 이게 J냐 P냐에 따라서 뭐 제조한 곳이 일본이냐, 뭐 중국이냐, 뭐 그런 거에 좀 차이를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J나 P냐 그렇게 크게 따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시계 생활 많이 할때뭐 J 버전도 해보고, B 버전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J, P 뭐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의 스펙을 좀볼 텐데요. 음, 사이즈는 37mm고요. 37mm 그 다음에 어, 글래스가 이제 사파이어네요. 사파이어. 자 이게 가격이 10만원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파이어 글래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시 방향에 요일이랑 날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를 이렇게 눕혀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양각 인덱스예요. 양각 인덱스. 물론 이렇게 뭐 그랜스에코처럼 도드라지는 양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양각 인덱스예요. 그다음에 시침이랑 분침에 야광이 발려져 있어 가지고 어 초침에도 있죠. 밤에 불을 끄면은 이 야광 부분에서 어좀 밝게 뭐 아주 밝은 건 아니고 밤에도 시각 볼수 있도록 어 야광이 이렇게 좀 빛납니다. 그리고 어 방수는 100m 죠. 네, 십바, 100m 자, 케이스랑 브레이슬릿은 뭐다 스틸 케이스입니다. 네. 자, 어, 시계 스펙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요 저울도 샀는데요. 지금 이게 114g 정도죠. 요거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은 0g 인데 자,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얜한 어, 114g 정도인데 이게 시계, 실제 찼을 때 무, 무게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풀코이기도 하고 어, 풀코에서 자기 손목에 맞게 어, 두세 마디 이렇게 빼면은 실제 자기가 어, 차는 어떤 시계 무게는 풀코 무게에서 한 10% 정도 빼면 경험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14g 이니까, 거기서 한 10% 정도 빼면은 한 100g 초반이 이 시계를 실제로 찼을 때, 어, 실제 무게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가벼운 거예요. 어 스틸 케이스, 스틸 브레이슬릿인데도 불구하고 100g 때 초반이면 되게 가벼운 거예요. 사실 이 무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계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자, 뒷면을 좀 볼게요. 자 보면은 이게 sgg713p 버전이니까 차이나에요 j버전은 뭐 저편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뭐 마디는 뭐 평범하네요 자 여기까지 네. 자 어, 시계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아날로그 시계는 간단하죠 용두를 이게 지금 1단 뽑는게 있고 이제 2단 뽑는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뽑으면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가요 날짜가 그럼 시계 정방향으로 돌리면은 자요일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게 아라버 같은데요 아라버 같은데 어쨌든 영어랑 아라버가 이렇게 예. 교차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시각을 조정하고 싶다 그럼 하나 더 뽑으세요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예. 움직이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집어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꾹 밀어 넣으면 끝납니다. 어 스펙 설명도 끝냈고요. 어 조작법 설명도 끝냈고. 음, 지극히 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하자면요. 아까 초반에 제가 뭐 10만원 초반에 어떤 초중반에 돈이 있을 때, 세이코 어떤 시계를 살 거냐 했을 때 저는 이 시계를 살 거예요. 왜냐면, 뭐 사파이어 글래스, 뭐 100m 방수, 뭐 그냥 무난한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케이스 사이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이즈가 37mm에 100g 초반이라는 가벼운 무게 때문이에요. 제가 시계 생활을 한 2011년도 부터 좀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기계식 쿼츠 가리지 않고 브랜드도 뭐 저가부터 해서 뭐 가성비 좋은거 뭐 스위스 브랜드 뭐 오메가 뭐 이런 것도 쳐봤는데 최종 요즘에는 좀 시계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열정 있게 시계 생활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최후까지 가니까 제가 시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착용감이더라고요 언제나 부담없이 어, 착 달라붙는 손목에 이렇게 어, 시계가 있는 듯한 없는 듯한 그런 어, 가볍고 이렇게 쾌적한 착용감 이런 걸 저는 추구하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저는 손목이 좀 얇은 편이긴 한데 16cm거든요. 한국인이 정말 왕 손목이 아닌 이상 42mm는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시계를 찼을 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으면 은 손목을 이렇게 뒤로 꺾으면 은이 시계가 걸리적거려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40mm 이상의 시계는 저는 정말 특이하거나 좋지 않거나 끌리지 않으면 저는 안 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도 주 시계도 36,7mm 뭐 이런 거예요 36.5mm 예. 근데 그 롤렉스 얘기를 좀 하자면요 롤렉스 시계 중에 제일 잘나가는 모델이 두 개가 있죠 데이저스트랑 서우마리너 데이저스트는 뭐 드레스시계고 근데 그 데이저스트 원 시계 모델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뭐다 아시겠지만 36cm 예요 36mm 0 아니 3 걔네가 그 롤렉스가 전세계에서 뭐 제일 잘나가는 롤렉스가 음 바보라서 케이스를 그게 작게 만든게 아니에요 어,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그 브랜드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최적의 사람들이 편안한 시계 사이즈가 뭘까 고민해서 나온 게 저는 36mm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얘도 37mm, 36mm 이 정도가 정말 가장 적당한 크기에 어 케이스 사이즈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어, 자 오늘이 그세 번째 리뷰 시간인데요 음, 사실 저는 디카도 없고 스튜디오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 어, 유선 마이크 꽂아 가지고 그냥 조금 저렴한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런걸 만드는 이유는 제가 시계 생활 좀 많이 하면서 예전에 알게 된 어떤 노하우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가성비 시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요 사실 시계 볼때뭐 저도 이러, 이것저것 보지만 현실적인 어떤 시계 살 때의 고민은 뭐 가격 아닌가요? 뭐 롤렉스, 파텍, 뭐 랑이온트젠의 브레이겟 이런 좋은 시계 브랜드들 많죠 근데 시계 생활할 때그 어떤 취미 생활할 때 너무 현실적으로 어, 금전이 많이 들어가면 즐기기가 힘든 것도 사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음, 가성비 좋은 시계들 위주로 근데 그런 게 따져보니까 일본 시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이코, 카시오, 네, 시티즌 이런 거. 그래서 순서대로 하려고요. 첫 시간이 카시오, 두 번째가 시티즌, 뭐세 번째는 오늘 세이코 했으니까 다시 네 번째는 카시오 시계를 하려고요. 그 5만원도 안되는데 카시오 시계 중에 5만원도 안되는데 거의 지샥과 같은 스펙을 지닌 시계가 있어요 네. 5만원도 안되는데 모양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 시계를 다음 시간에 어, 리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구독, 시청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영상에 어, 들어갔는데 그거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아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제 생각이 진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또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네, 기대해 주세요.